빌리뽀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빌리뽀서 은혜를 갖추고 나누고 있는데요 빌리뽀서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빌리뽀에 있는 교인들에게 건면하는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마음을 품어라 영어성경본 Let this mind be in 래요 우리나라 번역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오늘 이,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깊이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간만에 사람을 만나면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변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그대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그 모습 그대로다 아니면 너 상당히 많이 변했다 얼굴에 주름도 가고 그런데 또 팽팽한 얼굴도 있고요 그래서 변했다 아니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크리스천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크리스천들도 우리가 중생한다 이랬죠 예수를 믿으면 은 삶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비조물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뭐냐면 중생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갱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본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은 중생하고 본뭐 어게인 이런 계기가 되는데 어떤 계기가 그런 계기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중생의 방법은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 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났지만 은그 예수님과 대화 중에 다시 엄마 배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새롭게 된다.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로 가장 효과적인 중생, 갱생, 교정의 방법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롤 모델을 찾아서 그것을 갱생하고 중생하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어릴 때에 유인전 같은 것을 잊고 그런 모습으로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많지요. 어릴 때 제복 입은 사람이 멋있어가지고 제복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롤모델 그 모델을 권면해 주는 겁니다. 자식에게도 아니면 옆에 사람에게도 정말로 롤모델. 그러나 크리스찬은 구약에 보면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보다도 정말로 신약에 나오는 예스 그리스도 아니면 은 파울입니다. 파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죠. 우리가 본받고 신뢰할 수 있는 롤 모델은 구약에 나오는 롤 모델도 좋지만 은 그것보다가 예스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중생한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너희로 예스 크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오직 예스 크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듭나고 중생되어서 정말로 예스 크리스도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 한번 보세요. 배경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다 책을, 성경책을 표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예수인 아니죠. 2장이죠. 6절에 보면 그는 근본에 하나님이 본체시다 하죠. 하나님의 본체 근본이 뭐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오기 전에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기 전에 하늘에 계셨다는. 이것이 신약의 최초로 예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수님이 선제 먼저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에는 이것은 기독교의 찬가랍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기독론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10절만 잘 알고 있으면 이것은 뭐 교회를 다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부터 10절 오늘 읽은 5절부터 11절 그두 절을 더 포함하면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5절부터 8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에 승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1 0절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11절 여러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한 것도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이건 거꾸로 번역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형을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요. 6절에 보면 취할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이 취할 것이라는 단어는 헬러로 하르파 그모스인데요. 이것은 한글 다른 성경에 보면 강탈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권리 그런 것들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같이 봐야 합니다 6절과 7절에 한글은 다르게 번역했어요 6절에는 본체로 번역했고 7절에는 형체로 번역했고 비슷한 8절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세 개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쓰이는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헬라 어 보면 은 본체와 형체는 모르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르페라는 것은 불변하는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불변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 보면 16장 1 2절에 다른 모양으로도 번역해놨어요. 그리고 8절에는 모양인데 이것은 헬라 스케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는 외향으로 번역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변이래요. 늘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를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변하는 것은 스케마고 우리 자체 안에 있는 인간의 성품, 본성, 천성은 모르입니다 그래서 형체하고 본체하고 모양이 이게 비슷비슷하지만 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8절에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헬라로 어 휘페코스인데 이것은 다른데 보면 순종이라도 번역됐고 한글 요 구절을 한글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은 순종이라도 번역했어요. 우리는 순종은 조금 그래도 이해하기 쉽지만 복종하면 은 내가 힘이 없어서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별로 잘 좋아하지 않는 단어지요 그래서 이것은 순종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갓 개혁, 개정에도 고린도 후서 2장 9절에는 순종으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한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을 순정으로도 번역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아 설교 듣기 전에 이제 대충 어 배경적인 지식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마음을 품어라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두 번째로 낮아짐과 높아짐의 마음이고 세 번째는 시인과 영광의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의 마음 5절입니다. 5절에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크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거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 지금 오늘 본문은 연역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갑니다. 우리가 5절 6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겸손과 순정과 자기 희생을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았지만 은 그러나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종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노예하고 하층민밖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 가장 저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옷을 전부 벗긴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줍니다 이런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순정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과 순정과 희생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에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할일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씀에도 격언에 있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요. 내가 세상의 일을 다한 다음에 하늘의 결과를 맡기는 거죠. 예수님은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으탁 드렸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예수의 마음은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21세일을 살아간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거를 닮았냐는 거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겸손과 순종과 희생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그 이룬 것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요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와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거 내게 배우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두 번째는 높아짐과 낮아짐입니다 6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5, 6, 7, 8하고요 9절부터 11절이 조금 다릅니다 5, 6, 7, 8절하고 9절하고부터는 거기 약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졌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거래요. 여러분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아침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를 치웁니다. 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정해져 있죠. 그럼 그 사람들 쓰레기 치우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할 일이래요. 그러나 만약에 도지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뭐 대통령이 만약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쓰레기를 치운다고 하면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등함, 사람들과 같이 동등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버리고 동등했고. 하나님은 먼저 하늘에 하나님으로 늘에하 계셨는데 인간과 같이 동등해졌다는 거예요. 동등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웠고 그 다음에 종으로서 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낮아졌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동일해졌고 말씀에 순종했고 희생했다는 거예 이것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말로만 낮아진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마음을 비우고 내가 종같이 동등해졌고 종과 같이 동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고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낮아진 거예요. 6, 7, 8절에 나옵니다. 낮아졌다. 낮아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나의 권위와 나의 뭐 명예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엉덩이 뿔난 종이 아니라 정말로 순종하는 종이었다는 거죠 엉덩이 뿔난 종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구절부터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구절부터는 뭐냐면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에 맡겨야 되는 거죠. 어떤 일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할때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9절의 주어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해 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심판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심판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계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떻게 됐냐. 예수님은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에 초월, 초월적인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여러분 존경을 표시할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외국에서 존경을 표시할 때 한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지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죠 높인다는 거죠 자기를 낮춘다는 거죠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이름은 뛰어난 이름을 주었고 그리고 모든 삼나 만상이 무릎 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역사를 볼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패라독스입니다 낮아짐으로써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것이요. 어디서나 그렇지요. 나를 높이는 거, 요즘 뭐 PR 시대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실은 나를 낮춤으로써 높여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1절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패라독스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지죠 세 번째는 여러분, 신과 영광입니다. 이 신의 시쓰는 그게 아니라요, 인정된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신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모든 입으로 신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요즘 유행되는 말로 수박이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에 바나나라고 얘기했어요 겉은 노랗지만 안에는 하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인도의 그 유명한 간디도 성경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기본 중에 기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자기가 낮아지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면 내가 했다고 하면 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지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지 나는 피조물이라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11절에 보면 초신자, 새신자는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신자예요그 다음에 연륜자, 신앙의 연륜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초신자와 연륜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독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를 쥐로 시원,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초신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해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지 모르고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가는지 잘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잘했다고 자꾸 약간 벌거숭이 임금님 되지요. 사람들이 전부 관심배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있죠. 겸손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마음을 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은 전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의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제자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세워줬지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깊은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견마지심이라는 겁니다. 강아지와 말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패트로서 강아지 키우는 것이 왜냐하면 강아지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 마음 때문에 키우지요. 강아지 와서 주인을 꽉 물어보세요. 그날로 목 잘라버리지요. <웃음> 견마치심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는 종이 되고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리더십으로서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는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의 역할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섬긴다 하면서도 잘못하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갈수 있다는 거지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섬긴다고 말로만 하지만 가만히 보면 섬김을 받는 상태였지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게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해야 하느냐는 거. 여러분 첫 번째 낮아짐이에요. 내려놓다는 거죠. 이것은 의지하는 마음이래요. 낮아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삶을 사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 달리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삶도 내 뜻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자. 그것은 오만하고 교만한 삶이라는 거죠.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은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보면 5장 5절에도 금을 던질 때 말씀에 의해서 지 내린다고 그랬고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다 그것이 낮아지는 거고 내려놓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사명 완수는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에 봐도 너희가 생명을 다해서 충성해라. 그러면 하늘의 멸류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랬죠. 죽도록 충성해라 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주어진 일, 그에만하고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는 거지. 사명, 충성하는 마음. 충성한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실하고 근면한 걸 이야기합니다. 충성해. 세 번째는 영광 돌리는 거. 영광 돌린다는 것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 뭐 우리가 식사할 때 한국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고 식사하죠. 일본 사람들은 이다다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도 어땠습니까? 예수님 먼저 축사한 다음에 했요 6월절에 만찬할 때도 먼저 축사한 다음에 들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한 거래요. 감사다는 것은 영광을 내가 이래리래 받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태사르니 그 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라는 거죠. 삶에서 우리가 감사가 빠지면 교만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이 마음을 품어라 예스 yes, 크리스도의 마음인데 여러분 나자짐과 사명완수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마음 우리가 오늘 삶을 살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할 것인가 크리스도로 향할 것인가 현대인 성경 10편 119편 36절에 보면 은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가야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고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직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것은 내 마음도 있다 우리의 마음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품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려고 발버둥 치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지요. 그러나 나의 보물이 주의 말씀으로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했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마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 마음이 그리스도 같은 마음 품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일생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